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 있는 한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기화가 멋지고 석가래가 예쁜 집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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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보일러입니다. 아래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석가래와 기와가 이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방입니다. 아래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래층 방입니다. 벽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한옥 문입니다. 대문과 주차장입니다 대문이 아주 멋있습니다 마당에 화단이 있습니다 앞쪽에 창고가 보입니다 창고는 수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 0 7조곱에다 12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국어에 접해져 있으며 국어를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은 단독주택입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한 일은 장금밀로부터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방은 3개입니다. 욕실도 3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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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15 0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